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리플렉터 라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리플렉트 한다. 이 사전적인 의미는 무슨 뜻이죠? 뭐, 거울이나 유리, 물 위에 상을 비춘다. 또는 빛, 열, 음을 반사한다. 반영을 일으킨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반영한다. 상을 비춘다. 이런 의미인데, 어, 일반적인 기계 설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아, 이건 뭐, 언제 쓰는 거지? 필요없는 기능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검명하시는 분들 있죠? 금형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파팅 라인을 구할 때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비 각도가 변화되는 시점 있죠 양의 각도에서 음의 각도로 그래서 코어, 캐비티, 상하판을 금형의 상하판을 우리가 설계할 때 어느 선을 기준해서 상하판을 구분할지 그런 파팅 라인을 구할 때이 리플렉터 라인 개념을 쓰게 됩니다 자 선택한 서페이스에 선택한 셀 필스의 선택한 방향으로 일정한 각도를 가지는 점들이 이어진 커브를 생산하는 명령입니다. 이 말로 쭉 이어보면 이해가 잘안 돼요. 뭔 말이지? <웃음> 설명이 잘안 됩니다.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자, 실린더 리클 타입이 있고요, 코니컬 타입이 있는데 실린더 그런 무한 광문이라 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 지구를 비추는 태양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아니면 이 지구를 비추는 어, 여러분, 거실에 있는 이렇게 사각형이었던 광원이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 사각형이 요만한 게 아니라, 무한히 큰.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이 조그만한 놈을 아주 무한히 큰 빛이 비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 점들의 집합인 커브를 구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이 코니컬 타입은 유한 광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렇죠? 옛날 화장실에 들어가시면, 위에 조만 60척 전구가 하나 있죠. 전구에서 이렇게 깔때기 형태로 해서 빛이 비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 여러분, 미술관이나 이런 박물관 같은 거같으면 유물이나 어떤 미술작품을 좀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깔때기를 씌운전구로 해서, 점정원이죠 점광원 형태로 해서 이렇게 쭉 비추는, 그런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이 커버들을 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또 앵글 레퍼런스 타입이 노멀 타입이 있고 탄젠시 타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개두개니까총네개의 어떤 경우수가 생성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각각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파팅 라인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각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플렉트 라인 예제 파일 한번 열어보시죠 저는 자 미리 열어 놓고 보겠습니다 이 축은 뭐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요 지워버리겠습니다자한번더 저장을 해드릴까요 세이브하죠 자 요거면 되고 세 번째 있는 거 있죠 리플렉트 라인 자첫 번째 실린더리컬의 노멀 타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포트 이 공면 있죠 공면을 잡고요 디렉션 위아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면을 찍겠습니다 아니면 미리 라인을 하나 만들어 놓을까요 라인 측정, 포인트 디렉션 하죠? 포인트는 요 형상에 어... 이 형상에, 이 물체에, 이 단품에 00 지점을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크리에이트 포인트, 코디네이트로 00 지점을 보죠. 그 다음에 디렉션은 이 평면을 찍겠습니다. 그 평면에 수직 방향이 되겠죠? 자, 요렇게. 라인이 하나 있다 보죠? 무한선을 한번 그릴까요, 그럼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리플렉트 라인, 실린더리퀄 노말, 서포트 잡으시고요 디렉션은 요 선을 찍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각도가 몇 도부터 몇 도까지 가능할까요? 자 일단 보시죠 쭉 가서 0도 딱 되는 순간 이해가 예, 납니다 그러니까 어, 널값, 0도값이 가능하다?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80도하고 이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0도와 180도 사이값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론 나는 거죠? 음, 0도부터 180도. 그렇 이쪽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수값이 되겠죠. 이렇게. 그 사이값만 가능하다. 방향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쪽에 생성되겠죠? 그럼 이쪽이 양수값이 되는 거고. 이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하면 음의값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보통 이제 이거뭐 굳이 건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냐, 이거냐. 북반구에 생성되느냐, 남반구에 생성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어떨까요? 이렇게 북방구냐 남방구냐 각도를 재는데 광원이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맞죠? 그렇죠? 자 그런 얘기고요. 저는 우리는 북방구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의 각도만 한번 보자자 넘어가보죠. 한 30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30도라고 했을 때 도대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30도냐 뭐의 30도냐 이렇게 생각해 보겠죠. 자 노말이었어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인을 한번 그려보자. 노말이 있으니까 공면의 노말 방향 그쵸? 스에다가 요걸 잡고요. 포인트 요점을 볼건데 요점이 없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익스트림음요 커버 찍고요. 요 좌우 방향이 어디죠? Y축 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Y축 민으로 하겠습니다. 요점을 찍자 오케이 하면 이게 바로 뭐죠? 이공면의 요점에서의 직교 방향이 되겠죠. 노멀 방향이 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선 사이에 각도를 계산하면 이게 몇 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30도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리플렉트 라인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이 각도를 한번 변경해 보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각도 값으로 해서 이렇게 측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0도부터 몇도 사이여? 180도 사이값만 가능하다. 물론 넘어가면 마, 어, 마이너스 0도부터 마이너스 1 8 4이값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노말이랑 우선 이 공면에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빛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이 방향성 디렉션하고 이루는 각도가 몇 도다? 이 각도가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이제 탄젠트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여 보죠 요거는 지워버리고요 탄젠트라고 접선이라고 그랬죠 자, 코니컬을 하는데 탄젠트입니다. 자, 서포트 면 잡으시고요. 디렉션, 예, 잡겠습니다. 30도입니다. 그러면 쭉 해보죠. 0도 될까요? 되죠? 음. 쭉 가면 어떻게 되죠? 90도가 되겠죠? 딱9 0도 되는 순간 에러 납니다. 왜죠? 빛이 여기 위에 있든지 또는 아래에 있는데 빛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방향이 들어올 수 있나요? 안되죠? 안됩니다. 렇죠 자, 그래서 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각도는 이상겠죠딱 90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90도 주면 에러 납니다. 딱 90도는 에러요 그렇죠? 어, 원래대로 한다라면 그렇죠? 어, 돼요.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190도는 아니죠. 90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도 에러 나고 있죠 그렇죠? 마이너스 90도에서 90도 사이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죠? 90도라이보다는 여기를 0도로 하면 되는거죠 0도 하면 딱 요점이 되는거죠 여기게 바로 어디라는 얘기입니까 적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그렇죠? 어 결국은 위에 무한가운이 있을 때 무한가운하고 평양이 이렇게 비들어오면서 거기에 생성되는 커브들 있죠 음. 결국은 이커버의이 방향이 90도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 90, 0, 어, 그렇죠? 0도에서 180도 또는 0도에서 마이너스 -180도 이 방향으로 해서 구해지는 겁니다. 뭐 정확히 말하면 90도부터 -90도까지죠. 그렇죠? 방향을 반대로 보죠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방향을 반대로 하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바라보죠 이게 만약에 0도 하면 여기가 되는 거고요. 접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 바로 파팅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90도 하면 에어나죠 그래서 89도까지 하면 되겠죠. 간들간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딱 0도 여기 파팅라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죠? 한 85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쪽에 생성되겠죠. 마이너스 85도 하면 아래쪽에 생성되는 겁니다. 0도 하면 딱 접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0도부터 90도 사이 값만 가능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30도 이렇게 생각해보죠? 그럼 어떻게 해서 30도냐? 접선이라고 했죠? 라인을 그리겠습니다. 자, 서필스에다가는, 여기 타입은요, 앵글 노멀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자, 커브, 요 커브 잡고요. 그 다음에 서포트에다가는 이 곡면을 찍고요. 포인트에다가는, 저는, 인터섹션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커브랑, 그렇죠. 아 여기 잠임터체션하기에는그렇구요 익스트리머로 해야겠네요. 이 커버 찍고 좌우 방향이 Y축 방향이니까 민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뭐죠? 겨우 접선이 되는 겁니다. 접선. 이 공면의 요 점에서의 접선. 이 접선하고 이루는 각도가 몇 도란 얘기죠? 네적정을해 보겠습니다. 이 선과 이선 2선. 이루는 각도 이게 이제 30도란 얘기죠. 100% 정확하게 30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수점자리까지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각도가 측정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이게 접선 개념이에요. 명도를 했을 때 뭐다? 파팅라인이라는 거꼭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코니컬 살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이거 있죠? 아, 잠시만요. 실린더리컬 살펴봤으니까 이번엔 코니클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빛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요 라이트 소스 여기에 지금 빛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전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깔때기를 씌우는데 깔때기 각도에 의해서 이렇게 음, 어떤 라인들이 구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리플렉트 라인 하시고요 코니컬 노마이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자, 서포트는 이 공면을 찍고요 오리지널 예, 광원 얘를 잡아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깔때기 타입으로 비추는 겁니다 30도 프리뷰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가보죠 어디부터요? 0도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도 자 0도 해볼까요? 0도 하면 여기 에러 남다다 0도에서 180 사이에요 아주 90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더가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반대로 넘어와 볼까요? 이쪽에 넘어오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럼 여기로 만약에 100도 이렇게 줬습니다. 그럼 얘는 노말 타입이었죠. 100도 한번 측정을 해보죠. 자 라인을 그리죠. 서페이스 노말이라고 했습니다. 노말, 노말 타입이요. 자, 서페이스 잡브 직시고요. 포인트는 익스리멈 엘리먼트에 잡고요. 디렉션은 마우스 오른쪽 Y축 방향. 민 타입으로 한 다음에 이게 노말 타입이죠. 이 공면의 요점에서의 직교방향 노말방향은 이 방향이 되겠습니다 공면이 이렇게 있다라면각 점에서의 노말방향은 다르게 되겠죠 자 오케이 하면 요게 몇도라니얘기까요 각도를 한번 측정해볼까요 다시는 이제 이 각도하고 이 선하고 이 선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몇도 아, 잠시만. 죄송합니다 지금 아까 몇 도였죠 100도였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 이 선하고 각도를 이렇게 잡으면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라인을 하나 더 그리셔야 돼요. 사실은. 이점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인터섹션 하겠습니다. 이 라인하고 이 커버하고의 교점. 이두 선을 연결하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랭스로 하죠? 요 선이랑 요 선이랑 이루는 각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선과 이 선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다? 이게 백도란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리프렉트 라인 값을 한번 변경 해보죠. 변경하면,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똑같은 각도 값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음. 자, 그런 얘기였어요. 그럼, 러 탄젠트 개념도 한번 살펴보죠. 똑같은 원리를 가지겠죠? 자, 이번엔 코니칼의 탄젠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서포트 잡으시고요. 원점, 예를 잡겠습니다 접선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선이 만들어지는데 몇 도부터요? 90도부터 마이너스 90도 사이값만 가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그렇죠? 음, 자, 이런 얘기였고요. 이쪽에 한번 볼까요? 위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네, 그러면 밑쪽에 생성되겠죠? 아, 이거는 위쪽, 아래쪽 상관없이 이렇게 반대쪽으로 생성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점에 폭방구 쪽에 갖다 놓고요. 한 마이너스 10도 이렇게 해 보죠 마이너스 20도? 예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 20도냐 결국 20도냐 이런 얘기죠 라인을 구하겠습니다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앵글 노멀트 커브로 하겠습니다 커브 잡으시고요 서포트 잡으시고 포인트에 다가는 익스림함 이 커브 찍고요 민으로 하겠습니다 아, 디렉션 y축 잡아줘야겠죠 오케이. 이게 이제 접선이죠 이 공면에 이 점에서의 접선 그 다음에 라인을 이점 찍고요 그 다음에 인터섹션 두 선의 교점 이 각도가 몇 도란 얘기일까요 이게 10도란 얘기입니다 근데 정확한 10도가 나오나요 아니라는 거 그렇죠 어, 20도였나요 예. 자리플렉터 20도 정확한 20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수소점 이하가 잘안 맞아요 자 요렇게 해서 구하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어 리플렉트 라인에서의 어떤 시린더 리컬의 탄젠 시원아검명에서 파팅 라인 구할 때 쓰면 참 편리하겠구나 그런데 도대체 코니컬은 언제 쓸까 이런 생각을 하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지금 자동차 안에 운전석에 앉아있습니다 사람이 눈이라는 게 시야각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무슨 카멜레온처럼 눈이 눈깔이확 돌아가지고 마이너스 180도부터 뭐 180도 그렇죠? 아니면 뒤에 있는 것도 보이나요? 안 보이죠? 일정하게 뭐 눈이 좀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야각이 좁을 수 있고 그렇죠? 눈이 좋으신 분들은 시야각이 넓을 수 있지만은 사람이 바라보는 시야각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운전석에서 운전하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이 버튼을 조작한다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야각 바깥에 있는 버튼을 누른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얼굴을 돌려야겠죠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운전을 서운 하면서도 반드시 조작해야 되는 뭐 비상등이라든지 이런 버튼들 같은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에는 시야각 안에 만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안전성 측면에서는 그러면 사람이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야각 범위를 시야각 범위로 바라봤을 때의 어떤 경계선을 알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이 코닉을 쓰시면 좋겠죠 아니면, 그렇죠. 어, 여러분 이거 자동차 앞에 있는 전조등 있죠? 전조등의 어떤 시야각을 일정한 각도로 맞췄을 때 실제 거리에 있는 어떤 물체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어느 범위까지 보이는지, 그런 거를 판단해 내실 때. 그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해서 이 코니컬 타입을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활용,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자꾸 연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어떤 이 리플렉트 라인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 이 노말이랑 선이공면에 접선, 노말 방향, 법선 방향의 각도를 재는 거고, 탄젠신은그 점에서의 공면에서의 접선 방향, 접선, 접선하고의 어떤 각도를 잰다. 이렇게 일단 구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팅 라인을 한번 구해보죠. 두 번째 예제 한번 열어보시죠. 파팅 라인의 예제를 여시면, 이미 열어놨으니까 요걸안 보겠습니다. 그쵸? 어 일단 제품의 어떤 껍데기가 있다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모델링을 하면서 나는 이 평면에 대해서, 이 평면에 대해서, 그렇죠? 전 타입 바꿔볼까? 이 평면에 대해서 좌우 대칭 구조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이 선하고 이 평면하고 이 공면하고의 어떤 교선이 파팅라인이 되겠죠.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인터척션 해보죠. 첫 번째는 이 평면을 찍고요. 두 번째는 이 공면을 찍겠습니다. 프리뷰하면 이렇게 구해지죠. 근데 딱 봐도 어떻습니까? 아, 이거는 지금 위쪽에 커버 생성되고 아래쪽에 커버도 있고 서로 연결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두 개로 나누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키보라죠. 근데 딱 봐도 어떻죠? 대칭구조는 아니죠. 얘가 어떻습니까? 양의 각도에서 음의 각도로 바뀌는 이 지점 그렇죠? 이 지점이 여선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형상이라고 그러면 교선으로 해서 구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것이 뭐다? 예. 이 리플렉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찍고요. 자 파팅 라인을 구할 때는 실린더 리클의 탄젠시 타입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서포트 대상을 잡아주고요. 디렉션은 이 평면을 찍으면 되겠죠. 평면의 수직 방향 각도는 몇도? 딱 90도 잡으면 되는 겁니다. 아잠 0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잡으면 딱 적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적도. 그러니까 음 방향 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 방향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화면을 바라보는 이 시점으로 바라봤을 때 최외각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파팅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이쪽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파팅라인의 위치가 약간 달라지고 있죠. 구불구불해지는 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설계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금형 털 따, 짜실 때 상당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특정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 구조로 모델링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자, 일단은 이 파팅라인이라는 게 이렇게 구해진다. 이렇게 좀 개념을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선 굵기를 좀 바꿔볼까요? 색깔 좀 바꿔놓죠? 자, 그러면 진짜 할까? 음, 당신이 말하는 게 진짜일까? <웃음> 한번 검증을 해보자. 자, 스타트 해보시면, 카티아에서 이제 금형 설계를 하실 때 메카닉컬 디자인 해보시면, 어, 두 가지 워커벤치가 있습니다. 이 툴을 개발할 때서는 몰딩 툴 디자인 워커벤치가 있고요 아니면 코어 캐비티를 이제 만들 때서는 코어 캐비티 워커벤치가 있습니다. 여기로 한번 들어가보자. 들어오면 또, 어, 여러가지 또 아이콘이 싹 바뀌죠. 참 공부할 거 많아요. 그렇 어, 파팅 라인을 구할 때 이걸 쓰는 겁니다. 딱 보면 뭐가 있죠 여기 리플렉터 라인에 있죠 그렇죠? 딱 찍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실린더리클의 탄젠시로 잡히죠 그래서 서포트 잡고 디렉션 이평면을 찍는 겁니다 분홍색 면 있죠 자 이놈이 여기 와 있죠 이 네. 면을 찍는 겁니다 영도 프리뷰해 보면 똑같은 위치에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파팅 라인을 구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GSD로 들어오겠습니다 자좀더 시각적으로 확인해보죠 여기 애널라이시스 툴바에 보시면 여기 이제 구배각도 구배가 변화되는 시점 양의각도에서 엄매각도로 변화되는 그 파팅라인에서 어떤 색깔 분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애널라이시스 툴바에요 요거 눌러보시죠 그럼 이렇게 뜰겁니다 요거 어, 뜨는 이유나 요거 눌러져있죠 어디 어디있죠 요게 눌러져 있어 그렇습니다 자공면함찍어보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캠퍼스 있죠 캠퍼스 상황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눌러 놓고요 캠퍼스의 빨간 점을 끌어가지고 이 분홍 점선 있죠 점선이 있는 면이 갖다 대면 이렇게 바뀔 거고 다른 면이 갖다 대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해서 구배각도로 분수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이 면에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밝히니까 이건 뭐 이상해 보이죠? 요 분홍색 면에 달아붙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배각도가 고배 구배가 변화되는 위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다. 그 말은 이 위치에서 지금 구배각도가 아, 양의 각도에서 음의 각도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치수적으로 확인할 때는 요겁니다. 요 두번째 analyze under the 뭐, running point 예, 누르고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죠. 컴퓨터 안 좋으신 분은 이게 뻑뻑 움직일 거고 컴퓨터 좋으신 분은 좀 자연스럽게 움직일 겁니다. 자 이쪽은 양의 각도, 이쪽은 엄의 각도. 이런 식으로 고배 각도가 바뀌는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이 파팅 라인을 구할 때 여러분이 쓰시면 상당히 유용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r e f 리플렉트 라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